네 안녕하세요 정신나던 펠릭스에요 오래간만에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이제 스툴을 만들다가 어, 조금 난이도, 난이도 라기보다는 음, 조금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어, 쉐이프가 있어 가지고 어, 좀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모양의 그 이걸 뭐라고 하지 하이체어 라고 그러나요 저희는 수툴, 스툴이라고 하는데 <웃음> 하이체어건 스툴이건 간에 요 스툴 중에서 어, 요거를 한번 만드는 걸 요거를 요거를 만드는 걸 보여 드리는게 좋 좋을 요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한테 어, 요거 만드는 게더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 만드는 거를 좀 음, 오늘은 보여 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굴곡이 진 어, 그 소프트한 그 의자 어, 의자 받침을 만드는 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먼저 좀 지워줄게요. 그다음에 플레인을 하나 불러오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어뭐라죠 옆에서 봤을 적에 이렇게 굴곡이지게 해야 되니까. 약간 길어야 되겠죠? Y축 방향으로. 네. 이런 이제 의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음, 에디트 모드로 가서 일단 한번 잘라주고요. 얘를 서브 디바이드를 해서 한 50등분을 할게요. 그러면 적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체 A 키로 아... 네. 다시 전체 A 키 눌러서 음, 전체 볼텍스를 잡아주시고요. 익스트로드 시킬게요. E 키 눌러서 익스트로드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Ctrl-R 키로 여기 사이를 한번더 잘라 줄게요 그 다음에 자 얘, 얘를 <웃음> 그 뭐죠 그 physics property 를줄 건데 이 close 를줄 거예요 close 를 주고 얘를 부풀게 할 거예요 압력을 줘 가지고요 압력을 한 4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밑으로 이제 압력을 주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드 웨이트에서, 그라비티를 제로로 줄게요.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부풀어서 하늘에 떠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사이사이 이렇게 뭐죠 완전히 풍선처럼 부푸는 게 아니라, 아까 파일 어디 갔죠? 음 얘를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배꼽이 있어야 돼요 배꼽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배꼽을 좀 지정을 해 줄게요 음 배꼽의 위치는 얘 얘를, 가로를 3등분을 할게요. 하나, 둘, 셋. 이 가로를, 아니, 이 가로를, 이 가로를 3등분을 할 거예요. 그 3등분 되는 지점에다 배꼽을 만들 거예요. 자, 아니, 파티클이 아니고, 파티클이 아니고, 음, 벌텍스를, 자, 3등분 되는 지점 대충 이 정도. 그런데, 지금 이 벌텍스를 위에 것뿐만 아니라 밑에 것까지 한꺼번에 잡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엑스레이 모드로 바꾸고 잡을게요. 얘를 잡고, 얘를 잡고, 됐나요? 그다음에 얘를 잡고, 아이고. 얘를 잡고 C키를 눌러서 얘를 잡고 이렇게 잡으면 위아래가 다 잡혔죠. 얘를 vertex 그룹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assign을 해줄게요. 어디잘 잡혔는지 네, 잘 잡혔네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떻게 부푸는지를 보여 드리면 음. 아음 피지컬, 피지컬 프로포티에서 음 쉐이프에 보면 핀그룹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핀그룹을 아까 이벌텍스 그룹의 이름이 그룹이었거든요 뭐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 줘도 되겠지만 뭐 바꿀 필요는 없어요 뭐 요것만 할 거니까 그래서 클로스에서 쉐이프에 쉐이프 쉐이프에 핀 그룹을 그룹으로 지정을 해 줄게요 그러면은 요 핀들이 다 지정이 된 거거든요 어?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얘를 이제 움직여 볼게요 스페이스키 눌러서 네. 자 요렇게 부풀었죠 그런데 이 가장자리는 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금속 테두리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변하면 안 되니까 얘도 추가를 해 줄게요 어인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요 퇴들이 하고 배꼽들이 다 잡혔으니까, 아이고 한번 움직여 보면, 예,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네요.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고정을 할게요. 클로스를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모양이 딱 고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아래로 너무 부풀었으니까 조금만 줄여줄게요. S, Z. 네, 요 정도면 됐고, 이제 얘를 어떻게 이제 이, 이런 모양으로 휘어지게 하느냐. 그게 있는데, 저는 레틱스를 사용할게요. Shift A에서 보면은 이 레틱스라는 걸 하나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SY, SX, 네. 요 쿠션이 이 레틱스 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요. 음, 레틱스의 격자를 조금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음. 두 개, 요정도 네 요정도로 해서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요 쿠션을 모디파이를 줄 거예요 어떻게 모디파이를 줄 거냐면 레티스 모디파이를 줄 거고 어떤 레티스에 따라서 변할 거냐 요 레티스에 따라서 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 놨으면 이제 레티스를 잡고 레티스를 움직여요 그러면 쿠션이 이렇게 레티스 모양에 따라서 같이 변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 레티스를 잘잘 잘 손질을 해 주면 돼요 지금 얘하고 얘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주면 좀 편안해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해 주면 돼요 자이쿠션의 레티스 모양의 변형이 적용이 됐다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 레티스를 치워도 딜리트를 할게요 요런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테두리 테두리를 다시 한번 잡을게요 알트키 누르고 테두리 잡고요 시프트 D 이서 이렇게 띄어내요. 그다음에 ESC 키를 눌러서 제자리에다 놓고요. P 키를 눌러서 세퍼레이트 할 거예요. P. 어떤 게 세퍼레이트 될 거냐? 현재 셀렉션 되어 있는 것. 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이 테두리가 테두리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이 테두리를 금속 파이프 모양으로 바꿔 줄 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 얘 지금 어 쿠션보다 살짝만 크게 s키 눌러서 조금만 키울게요 요정도 그 다음에 그 테두리를 어 어디갔죠 컨버트를컨버트를 해야 되는데 커브로 컨버트를해줄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커브가 됐죠 요건 커브란 뜻이고 요건 메쉬란 뜻이죠 커브로 바뀌었죠 그 커브를 어디갔어? 이 커브를 응? 이제 지우메트리를 변형을 줄 거예요. 라운드로. 0.02 정도 하고, 레졸루션을 좀 크게 할 거예요. 동그랗게. 콘, 컨트롤 A 스케일. 얘도 컨트롤 A 스케일. 자, 어떻게 보이나요? 오브젝트를 쉐이드 스무스를 좀 줘서 예쁘게 하고요. 얘도 쉐이드 스무스를 줘서 예쁘게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컴버트 시켜서 메쉬로 바꿔줄 거예요. 컴버트 메쉬. 그 다음에 노마를 오토 스무스를 주고 얘도 노마를 오토 스무스 주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금속 느낌을 줄거예요. 음. 메탈릭을 최대로 주고 러프미스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얘는 흰 베이지색으로 줄건데 베이지색이 조금 예지색 줄 건데 러프니스는 살짝 있으면서 가죽 느낌이 나게 네, 이 정도 됐죠? 하고 렌더를 세이클링을 주면은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겠죠? 조명은 어디 갔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하이체어 아니 스툴 스툴 쿠션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만드시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를 해 볼게요 말없이 그냥 작업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서브디비전을 줬더니 너무 둥글둥글 해졌어요 조금 손을 볼게요 컨트롤 r 루프컷을 해서 좀 바짝 올려주고요 그래서 바짝 내려줍니다 루프컷을 하나 더 해주고요 바닥까지 조금 내려주고요 네, 이래야 조금 그럴듯해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파이프 하나 위아래 사이에다 세울 파이프가 하나 필요하죠. 파이프는 그냥 실린더로 자 스케일 할 적에 시, 스케일 누르고 Shift Z을 누르면은 Z축 Shift Z을 누르게 되면 Z축의 스케일이 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 Z축만 스케일이 변하지 않고 X축 Y축으로 작아지게 되죠. 커질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봉 만들어서 여기가 잘 끼워주고요. 죠?네. 아 여기 발받침이 이렇게 있네요. 발받침을 만들어 드릴게요. 음, 발받침 이런 모양은 또 쉽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자 일단 Shift A로 해서 Circle 하나 불러와요. 그다음에 이런그 부채꼴 모양만 남기고 뒤쪽은 없애면 되죠 뭐 간단합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요 원만 지금 편집을 할 거예요 요런 것들이 이제 그 탑뷰로 보게 되면은 그 서클을 가리고 여러가지 이제 좀그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서클만 편집을 할 적에는 그 숫자키 패드에 있는 슬래시가 있어요 그 슬래시키를 누르게 되면은 걔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싹다 없어져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냥 편집을 하겠습니다 부채꼴 모양이니까 한 이만큼이 사라져 버리면 되겠네요 볼텍스를 지우고 자 이쪽 볼텍스를 잡고 음. 어... 그 기준을 3D 커서로 잡을게요 3D 커서가 지금 중앙이 있죠 만약에 3D 커서가 다른 곳에 있다면 Shift 하고 C키를 눌러서 중앙으로 그러니까 원점으로 끌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이거 하고 이거를 잡은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S 하고 쭉 모아서 제로 로 하게 되면은 그 커서가 있는 중심에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부채꼴 모양의 메쉬가 생겼죠 자, 얘를 다시 컴포트를 해서 커브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그 커브에 지오메트리를 음, 주면 되죠 근데 얼마큼 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어, 다른 모양들도 보죠 다시 이제 숫자키패드에 슬래시키를 눌러서 보자고요 어, 크기가 대충 맞네요 조금 더 키우고요 아 근데 지금 여기 끝이 이렇게 뾰족하면 안 돼요. 고기를 조금 라운드를 주겠습니다. 컨트롤 B, 컨트롤 B가 안 먹네요. 얘가 메쉬, 메쉬여야 되죠. 자, 다시 일단 이거 취소를 하고요. 음. 를 하고 얘가 메시를 다시 바뀌어야 돼요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컨버트로 메쉬 자 얘가 컨트롤-b 컨트롤-b 해서 안 움직이면 볼텍스로 바뀌어야 되요 <웃음> 다시요 자 얘하고 얘를 컨트롤-b 모서리가 아니니까 이제 이게 볼텍스죠 Shift Ctrl P 하고 이렇게 해서 휠을 굴려서 마우스에 휠을 굴려서 약간 이렇게 음, 라운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음 커브로 바꾸고요 이 바뀌어진 커브에 어, 베베를 좀 줄게요 네, 요정도 이 정도 주고 오브젝트 쉐이드 스무스 주고 자 얘를 다시 메쉬로 바꾸겠습니다. Convert m 트 메쉬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오토 스무스 주고 네. 자 얘는 전부 다 이제 메탈이어야 되죠. 메탈로 바꾸고요. 얘도 메탈 얘도 메탈 자, 잘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네 이렇게 해서 수트이 쉽게 완성이 됐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요 레틱스 레틱스 그 모디파이어를 어떨 경우에 이제 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지 그걸 좀 보여 드리려고 어, 영상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까 만든 영상 중에 이, 이 스툴 요 메쉬 만드는 것도 보여 드릴까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잘 아실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건너 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만들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